배속을 안 엎드려 똑똑하네 똑똑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앉아. 앉아있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하기 싫어 장소 하기 싫어 엎드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돼 엎드려 엎드려 <웃음> 어우 잘했어 잘하는데 왜 그래 엎드려